헤어웜이라 불리는 엔티티는 뇌를 제어할 수 있는 기생충으로서 수력이 있는 백매 레벨이라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성충의 길이는 5에서 10cm로 인간의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며 인간의 살과 뇌조직을 뚫는데 사용하는 작은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부위나 머리를 뚫고 들어오는 헤어웜은 이를 찾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지만 몸 주위에 퍼져있는 모공이 음파를 감지해 숙주의 뇌까지 이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일단,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감염된 인간을 통해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최후에는 결국, 흑주인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여버립니다. 감염 단계는 총 3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폐어이 인체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나며, 가벼운 두통과 함께 상처 주변이 붉은색을 띠며 부어오릅니다. 두번째 단계는 헤어엄이 뇌에 도착해 지어가 불가능한 단계로 근육평면 뇌의 팽창, 타액 증가, 낭중 등이 온몸에 퍼지며 헤어엄의 유충들이 몸 전체를 영흥분 삼아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단계에서 헤어엄은 정신적으로 무너진 숙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물에 대한 욕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수업만을 찾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숙주의 몸에 희생하는 엄청난 수의 유충들을 방출하기 위해 뇌를 조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원을 찾은 숙주는 어쩔 수 없이 커져가는 갈증으로 인해 잡을 새도 없이 물로 뛰어들고 성충이 된 헤엄들은 숙주가 익사하는 동안 머리를 뚫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오직 첫 번째 단계에서만 헤엄을 직접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나 방산성으로 알려진 로즈워터를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이 시기를 지나 유충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주변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숙주가된 인간을 격리시키고 소각시키는 방법이 여러모로 권장됩니다. 눈, 코, 입, 귀, 인체의 모든 구멍에서 기생충이 나오는 음찍한체온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물은 항상 끓여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